오늘은 7장 선거관리 관련돼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조 보면은요 선거와 어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만 관리하신다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정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거 오하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 법관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어, 그 중에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물론 헌법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어도 규칙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 독립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장되는 기관이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시를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선거인 명부를 만들려면 주민등록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죠. 겠 이런 것 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따라야 요 굉장히 세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116조는 선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미예요 이거 선거공용제인데요. 일정한 어떤 투표율을 넘게 되면 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반환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선거공용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거예요 자 선거관리는 이제 끝났고요 지방자치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8장인데요 8장은 조문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관련돼서 헌법 조문이 너무 작다 지방자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많이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117조 보면요 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관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입니다 요두 종밖에 없어요 너무 적죠 뭐 구청, 서울시 이런 것들의 종류는 법률을 정한다는 거고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지방자치의 회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중민해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레일 꼭 들어주세요.